중이야. 여러 왔고요. 여기서 다 자. 고목목이 어. 아이고, 어떤 연습하러 오셨는지 알수 있을까요? 제가 루스킹이랑 엄마한테 못했어요 비밀이에요 아, 방 때까지 오늘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미팅 있다고 나왔어 어. 연습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? 아, 노래를 어려운 불러봅시다 <레전벨> 댄스그룹을 댄스그룹 엉망진창 <웃음> 신인 <신유> 혼성댄스그룹 <웃음> 우이있더 아니, 댄스그룹 신인 혼성 댄스그룹 응. 엉망진창입니다 알았습니다 <웃음> 아, 네. 네. 안녕하십니까, 신인 혼성 혼성 <웃음> 댄스그룹 <웃음> 안녕하십니까, 신인 혼성 댄스그룹 <웃음>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찍을 드겠습니다 저는 엉망진창에서 잠깐만 잠깐만 리드보컬을 받고 있는 맨 처음에 인사를 그걸 하고 랩타임에 아, 그니까! 음, 지금, 지금, 음, 참, 참, 참, 참. 어, 음. 지금, 지금, 지금, 지 지금, I can't take my eyes off you. I can't take my eyes off you. I can't take my eyes off e o u Oh, yeah. 오늘 오랜만에 유스키오셨는데어때요저불다 아, 뭐? 너 아, 너무 좋 아, 너무 좋다. 네, 그... <웃음> 사이즈... <웃음> 아, 너무 좋 왜?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 너무 좋너 너무 좋 너무 좋은데무좋요 너무 좋다. 지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거기다 이니오까지 이제 잠깐 에이, 안 되는 거예요 수신분들로. 이거는 자기 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당황하니까. 마이오빠. Oh <웃음> 팀 이름이 뭐예요? 엉망진창. 엉망진창. 왜 엉망진창이에요? 엉망진창. 예요. 예요. 자기 소개해 주세요. 네, 저는 엉망진창의 네, 네.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장군입니다. 저는 엉망진창의 긴장을 받고 <웃음> 있는 <있어>. 서초제가생나요 <웃음> <웃음> 근데 왜 엉망진창이에요? 엉망진창이니까 <웃음> 방송 보시면 엉망진창으로 할거 같아 어요 <웃음> 원래 <몰라> 약간 <웃음> 엉망진창이니까 좀 <웃음> 있다가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뭘? 우리들만의 비밀 신호 <웃음> 약간 방송 때 무대 하다가 뭐 약간 아아 <웃음> <웃음> 진짜 야, 늙은 아이, 아 늙은이들한테 뭘 시켜 아잉 아 잉크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비밀 아니, 시너 어? 긴장하고 계세요? 이긴장겠어 그럼 무이히 무대 맞추는 걸로? 그 그런 말하 감사야 안 틀리고 안 절고 힘들 이거 안하고 네? 이 이거 안하고 아 알겠어요 바마바마